페리+ 페리 마이 같아 페리+ 페리 아기 때가 저 귀여워 페리 <웃음> 아기 때는 어렸네 응. 귀엽고 페리+ 응. 페리 목소리 같아 약간 페리 목소리가 응. 사랑이 언니 는 데기 옆에 지켜줄게 언니가 그렇게 좋아? 응. <웃음> 이거 헨리 애기 때랑 다른 애기 때랑 있네? 응. 음. 우와, 여기가 애기가 사는데요? 어, 이게 문화센터. 어디 이는 문화? 응. 애기만 드는게아니와 어린이는 문화? 어. 헨리야, 헨리 해리 뒤에 인어공주 있다. 인어공주. 인어공주 뒤에 있지. 어디 어? 한번 보여줘. 댓글만 <웃음> 해. 다시 들어왔다 이거 다 하고 응. 뭐야? 뭐하는거야? 포크 <웃음> 하고있다 아기라서 그러네 응, 응. 어? 어? 뭐, 뭐, 뭐, 뭐, 뭐. <웃음> 하리 힘 엄청 짜졌네 이제 아기 응. 때는 응 하리 아기 때 때가 엄청 좋아했다 <웃음> 스큼해가지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누구 드라고그됐다 응. 음. <웃음> 음. 그, 그, 요요. 야, 시켰어! 머리 때 너무 길었었네, 애기 때. 응, 그, 그, 보프 아니고. 응. 아직도 장애리야? 응, 그때도 장애리고. 여기 때도 장애리야? TV 그, 나오는? 응. 어, 헤드 애기 때또 나왔어요? 아떼아떼아떼아떼아떼 아들+ 아들+ 아들+ 아들+ 아들+ 아들+ 아들+ 아 아들+ 아들+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시민언니 보고 네. 그랬던 반가워서 그랬던거야 어, 반가워서 언니가 아! 참깨디 키도 있네? 참깨디응 어! 우리 집에 있던거다! 응 음, 맞아 어! 혹시 이모가 뭐 <웃음> 거. 어. 우리 집에 놀러 온거 아닐까? 맞아! 뭐야? 아까 그, 아까 그거 맞아? 놀러 왔을 때야. 그러아 뭐. <웃음> <웃음> 아니, 해리 애기 때. 해리 애기 때. 어, 때 어, 놀러 왔었지. 땅콩이다. 난다 땅콩아 너야, 너. 땅콩이야, 너야, 너. 너야, 너. <웃음> 땅콩이 털이 어, 엄청 와. 많았다 그때는 음. 땅콩이 털이 이제 안 많았네 응. <웃음> 땅콩이 <땅포인트>. 안 <난> 많아서 <웃음> 아하하것 <웃음> 같은데 <웃음> <웃음> 땅콩이한테 가봐 이래 땅콩이한테 팬이 이리게르고 있는데 빙빙 어 아구아 아구아 <웃음> 아아아 아구아 아구아 야 나고야 나 아기거 아야고야 아기, 아기 맞아 아기고야 나고야 나고야 나고야 나고야 나고야 나고으 나고야 나다야 나고야 나고야 나고 우리도 물감으로 색칠해보자 달걀 껍질에응 달걀 음, 껍질에다가? 네. 알겠어 치마도 입었네? 응 음. 음. 이거.. 어. 이거 옥수수 껍질 아니고 이거 바짜 옥수수 아니야? 맞아 가짜 옥수수 음. 그런데 왜 이걸 갖고 있어야가 놀고 있는 거야 이거고 이게 장난감이야? 어 맞아 오뚜기 같지. 응. 오뚜기 같아. 옥수기그옥 옥수기. <웃음> 옥수기.